Hello everyone, 오늘은 알파벳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A, B, C, D 자, 첫 번째 시간에 배웠고요. 자, 두 번째 시간은 E, F, G, I, G까지 학습했었지요. 자, A는 모음의 첫 번째 글자 자 이는 몸의 두 번째 글자였고요. 자 b는 비읍, c는 시옷. d는 디귿, f는 피읍, g는 기억과 지읒, h는 흐의 소리 값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뒤에 오는 네 개의 글자와 네 개의 단어 학습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글자 i. 개뼈따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개뼈따기 I가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고요. 자 소문자는 2분의 1 크기로 줄이고 점을 가운데 찍어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자 알파벳의 I는요. 자 어, 기계가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일자의 모양으로 쓰기도 하, 해서 자, 요게 I의 글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예 생각해 주시고요. 자, 요 I도 모음의 글자이고 모음의 세 번째 글자입니다. 모음의 첫 번째 글자 A, 두 번째 글자 E, 세 번째 글자 I가 되는 거죠. 자, 요 i의 소리값은요. 물론 글자의 이름 i를 가지고 있고 이라는 소리가 나고 어라는 소리가 납니다. 자, i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우리가 들어봤을 만한 단어가 얼음을 뜻하는 ice. ice. 그래서 ice americano 그러면 이게 예, 얼음이 들어가 있는 커피죠? ice인데요. ice cream에 ice입니다. 자, 첫 번째 시작 글자가 i. i 자, 여기서 i가 바로 ice의 i가 되는 거고요. c, c, c는 c 의 소리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그신의 e, e는 여기서 소리 값이 없어서 i c e s를 살짝 갖다 붙여 주세요. 자, 그래서 ice, ice, ice, ice. 자, 소문자. 자, 일자 를 쓰고 점 찍고, c는 2분의 1 줄이고, 올챙이 이 e.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크림의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아이스 자 여기서 아이는 아이 소리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 자 그다음 글자 J입니다 자 갈고리예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고기가 많이 잡히겠어요. 하나 둘 하나 둘자 소문자는요 두 번째 줄에서 밑에까지 쭉 내려 긋고 첫 번째 칸에점땅자 길이가 긴 글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자 J는요 Z의 소리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J는 Z 소리값을 가지고 있고요. 자 J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우리 딸기잼 할때잼 인더잼 자, 시작 글자가 J인데요. 자, 여기 J 보시면, 자, 위에 마귀가 없어요. 자, 어떤 기계들은, 어떤 컴퓨터들은, 자, 이렇게 위에 마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쓸 때는, 우리가 쓸 때는, 자, 위에 마금을 막아준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J, J. 자, Z. 자, 두 번째 글자, A, A. 자, 여기서 A는 A의 소리 값 가지고 있고요. 자, ㅁ은 ㅁ, 음, 미음의 소리값. 자, 미음은 받침으로 넣어 주세요. jam jam jam. 자, 소문자의 글자 같이 써 볼까요? j 길어요. a는요, 어떻게? 그렇죠. a는 콩에 싸긴 한 a. m 터널 두 개. m m jam jam jam. 자 이제 영어의 글자들이 자 이렇게 소리하고 조금씩 연결되어지는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그다음 글자 K 볼까요? 자 K는 대문자 큰 입을 벌려요. KBS K 하나 둘셋 One Two Three One Two Three 소문자는 작은 입 벌려요.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자 K는 크 K는 크 자크의소리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KBS의 K는 코리아의 K, 한국의 영어 이름 Korea. 자 Korea는 고려라는 이름이 얘 예, 변형이 돼서 Korea가 됐다고 하지요. Korea, Korea. 자 Korea의 크. K, K. 자 K가 크. O, O, O가 O, O, R, R, L. 다음, 이는 이, 에이가 아. 그래서, Korea, Korea, Korea, Korea, 그래서, 우리 이름을 다 쓰지 않고 줄였을 때는 앞에 KOR로만 표현을 해요. 자, 요 KOR은 한국 이름을 줄였을 때 쓰는 말입니다. Korea, Korea. 자, 소문자 같이 써봅니다. 작은 이빨녀, K. 자, 동그라미 O. 자, 꼬부라진 아래 올챙이 모양 E, 콩에 싹이 난 A.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자, 이렇게 K입니다. K. KBS의 K. 자, 오늘의 마지막 글자 L입니다. LG의 L입니다. L. 니은이네. L. 니은이구나. L. LG의 L. L, LPG의 L, L. 자, 소문자는 1인의 L, 1인의 L, 1인의 L. 여기서 조심할 것은요, 자, 우리가 I라고 하는 글자의 대문자를, 자,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일자로 쓰기도 한다고 했었어요. 소문자의 L도 일자로 표기할 수 있어서, 글자의 모양이 똑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문자로 쓰여야 할 경우와 소문자로 쓰여야 할 경우가 구별이 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골라서 보셔야 합니다. L, L, L. 자 L은 소리값 르리을을 가지고 있어요. 르르르르르라라라라 라가 되죠. 자 L로 시작하는 대표 단어 레몬을 가져볼까요? 레몬 시큼한 과일 이름이지요. 자첫 번째 글자 L. 자 L, 르르 르. 자, 두번째 글자 T 글씨네 E 자, 이가 여기서 A 소리가 나요. 레, 레, 레 자, M입니다. M은 미음, ㄴ, 음. ㄴ 음. 자, 여기서 O지요. O는 O에 자, N은 니은, 레몬, 레몬이 되지요. 그래서 레, 레, 레, 레 L이 바로 그러한 소리값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소문제 같이 써볼까요? 자, 처음 글자이 예, L 일자예요. L 자, E 올챙이 E 자, 터널 두개 터널 두개 M 동그라미 O에 예. 터널 하나 N 자, L과 E가 만나 레, 레 M, O, N이 만나 먼 레몬 레몬 레몬 자, 이렇게 I, J, K, L입니다. I, I, I. 모음의 글자. I, E, 어의 소리를 가지고 있다. Ice의 Ice는 바로 I로 시작합니다. i 로 시작합니다. Ice, Ice. J, J는 쥐고, Jam, Jam의 J, Jam의 J입니다. K는 크, 자, 코리아의 크, KBS의 K, 코리아, 코리아. 자, L, LG의 L입니다. L, L, 자, 리을, L, 레몬, 레몬의 L, 레몬, 이렇게 되는데요. 자, 오늘 글자도 써보시고, 자,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이의 예, 단어도 써보시고, 큰 소리로 발음도 해보시고, 이렇게 알파벳 학습 네개를 하면서 하루를 재밌게 보내십시오. 자, 영어는 계속 쓰면서, 따라하면서 학습해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좋은 하루 보내시라는 영어 인사 말이었습니다. 바이바이.